f r i e n d s Hi, Holy Christmas. Hi, guys. I'm going to the h o m o j i s a j i It's a really popular uh, photo-taking place. 여기 버스 없어요. 버스가 없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버스 있어요? 처음 네. 군산에 갔, 왔어요 네. 군산 뭐가 재미있어요? 응? 군산? 군산? 어네 아... 거기? 네 거기... 네. 프렌드? 프렌드? 프렌드 없어? 프렌드? 그래, <웃음> <온다. 웃음> <브랜드> 프렌드 없어요! 어... <웃음> 홍콩 아가시 만화 부족이 있어요? 만나본 적 아, 없어, 오늘. 없어요. 처음. 처음이에요? 어. 와, 처음이에요? 아, 와, 저, 제 이름이 허니유예요. 저는 한, 한국 남자 사, 사고서 한국말 더 잘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남자, 한국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어, 남자는 네. 만날 수는 있지. 네.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영원히 여기 있으면 인생 한 마리. 어, 초원 어, 초원 어, 어, 맞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어, 열심히, 열심히 살아요. 어. 여러분. 어. 그리고는. 그리고. 네, 네. 친구를. <웃음> 어, 홍콩, 홍콩 사람 안 닮았어요. 어? 저희가 홍콩사람 담았어요 홍콩사람? 코가 g Kong Sara, Hong Kong Sara, Hong Kong Sara, Hong Kong Sara, Hong h 이홀리 크리스마스! 응하이 어. 크리스마스! 어. <웃음> 그 다음에 와 wow. This is 귀여운. famous, guys! 네, 응. 와 yeah. yeah. wow, 예쁘다! 맞아. 할머니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응. 아, 우리 직자! 응? 할머니! 아머니할 <웃음> <웃음> 그러면요. 고는 네. 알겠어. 네. So. 감사합니다. Oh,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교복 입고 여기 가도 될까? 와! 진짜 예쁘다. It's really nice. 응? 아, 오늘 술 쉬는 날? 어, 진짜? Oh my god. 어, 맞아요. 저는 내일 송유도갈 거예요. Tomorrow I'm not gonna be here. 어. 어우 사진 찍자! 한인당 기분이... 한인당 그냥 5,500원? 나지 않아? 어, 귀엽다 어른 사람 진짜 많아요 So many 만해내먹을게분오 이런 것도 있어 오. 이거는 블랙 a c k and white 음? 아, 쿠한 마이크로북테스트이요 음. 아. 아, 버튼 다시 미스 어, 이거 없었어요. 어, 이거 예. 없 네. 잠깐만 가게 okay. 네. A few moments later. 로 반찬. 이가 까졌어. 저저 오빠. 같이 영화 볼래? 허술해. 멈춰! 멈춰! 테스트 실패 네. 소리 네. 때 응. 치즈. 스면 응. 돼. 그러니까 <웃음> 어팬아 어. 어. 혼자 찍어요. 어, 아. 살포, 살포. 아 네. 어. 로ก미ก้มนี <웃음> <웃음> <웃음> 채워 한번 드릴게요 네. 음. 아, 감사합니다. 세요 네. 떡밥. 아, 이렇게. 음, 근데 맛있어. <웃음> 야 진짜 맛있어. It's really good. Oh, don't care more Kimmy How do I eat the kimmy? Simmy o h guju Oh no! s o m e l o o m r a l e a l o m e m e a e a o m e a u r o o a l y o o a l o o a